저희 와이프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네. 산부인과에서. 근데 생각지도 않은 뭐 왼쪽 갑상선에 뭐 혹이 있다. 어.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 네. 세칭검사를 한번 해봐라. 2mm의 맘이다. 뭐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수술 을 결심을 했고 수술까지 다 해서 이제 뭐 치료가 이제 완치가 됐는데 이 사례들을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고객님들 제가 이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님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1%의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 의 건강에 대해서 자부를 하지만 나도 알게 모르는 어떠한 질병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잖아요 네네. 집에서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온라인의 글들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그 소비자님들의 수준이 조금 더 많이 향상되는. 네네, 맞습니다. 계기가 된것 같긴 해요. 네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온라인 인터넷 매체에서 음. 이런 보험에 대해서를 이제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과거에 정말 지인한테 모르고 가입했다고 치면은 음. 요즘엔 가성비 있게 내 상황에 맞는 나만의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 어, 어른이 보험 관련된 서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우리가 요즘에는 보험 가입하는 연령들이 20, 30대로 많이 낮아졌어요 음. 심지어 대학생인데도 자기 보험을 가입하겠다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놀래기도 하는데 저는 공공의 생각을 해보니까 음.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게 힘이라는 다 속담 알고 계시죠? 죠그렇 <웃음> 근데 요즘에는 아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빨리 더 먼저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해 놓으면 음. 그게 돈 버는 일이라고 저는 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일반 소비자 20, 20대,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따져보시고 알아보시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 분들 보험가입을 할때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부 분들 네.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시다면 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미만은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른이 보험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개개인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은 꼭 있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여성 수술비라든지 음. 남성 뭐 비뇨기계 관련된 수술비 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질구리한 수술비들 그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비를 음. 제외한 모든 특약들은 꼭 비갱신으로 음. 준비하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가장 궁금해하는 거 네. 가격! 도대체 적정 가격은 뭘까? 어, 사실 저는 고객님한테 그래요. 고객님 10만원짜리 보험이 좋을까요? 20만원짜리 보험이 좋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고객들이2 0만원 짜리 보험이 좋겠죠 음.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고객님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왜냐면 하 고객님들도 아시겠다시피 보험은 일회성이 아니라 뭐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까지 돈을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금융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내 경제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저는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아내 많이 할수록 보장이 좋아지니까 좋긴 하겠지만 음. 결혼자금도 모으셔야 되고 저축도 하셔야 되는데 보험으로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 지금 보편적으로 한 7, 8만원 정도가 어. 가장 고객님한테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음. 이제 생각을 그럼 하고 실비는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실비는 뭐 크게 비싸지 않아요네 실비는 뭐 만원 미만 아, 아, 아. 만원 초반대로 가능하시니까 네 실비는 별도로 하고 네. 한 7, 8만원대로 어. 음. 노후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플랜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 보험사마다 기준들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같은 보장이어도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는 이제 고객님한테 가장 맞는 가장 가성비 좋은 음. 그런 상품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디 회사께일 저 개인적으로는 DB손해보험 상품이 가장 좀 가성비가 좋았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음. 물론 뭐 고객님의 병력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 보편적으로는 DB손해보험이 상품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월에 들어왔습니다. 네. 2월에 만약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보험사가 있다면 2월도 딱히 1월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음. 디비손해보험을 거의 메인으로 추천드리고 있지만 음, 음. 혈관질환이라든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유사암, 갑상선암 때문에 유사암 한도를 좀더 높여주고 싶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손해보험 일시적으로 또 한도가 좀 높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음, 음. 뭐 3천까지도 최대 가능하니까 네. 어, 농협도 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농협은 전통적으로 좀 여성진단금에서 강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남성, 여성 나이대별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어디가 무조건 좋다라고 딱 픽스 드리긴 어렵지만 여성분들의 진단비를 봤을 때는 가격이 타자보다 조금 많이 저렴해요. 같이 눈여겨볼 만한 기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 있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얘긴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짜는 없어요 근데 어떠한 사은품에 또는 뭐 대납에 이렇게 현업돼서 설계사들로부터 제대로 관리를 못 받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엄연한 불법이고 있어서도 안될 부분이고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라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저희 전문가들에게 꼭 상담을 받으셔서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음, 네. 그게 저희 보험연구소의 가장 큰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희가 어, 가입 상담을 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진짜 이런 찐 전문가님들 찾아서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대우받고 네. 네, 대접받는 저희 보험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니깐요 전문가님들한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어,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그래도 자주 좀 뵙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제해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